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볼 파워포인트는요 바로 직장인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파워포인트 디자인인데요 바로 어떤 디자인이냐면 어, 각 회사의 뭐경영이념이라든지 가치관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줄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표현해 줄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디자인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상단에 어떠한 내용을 적어 봐야 되겠죠 어 무슨 회사에서 표현해 주고 싶어하는 뭐 경영 이념이나 가치관들을 크게 표현을 해줄 건데 일단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찍어서 여기다가 뭐 사업, 경영, 이념 등을 표현하는 단어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입력까지만 해볼게요. 그냥 여기에 두꺼운 글꼴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상단에 제가 쉼표를 한번 넣어줄게요.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채 그대로 복사해서 쉼표 하나, 쉼표 하나, 좀더 크게. 이 심표 하나 들어간 게 은근히 느낌이 있어요. 뭔가 실, 실제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표까지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딱 봤을 때 일단 다 굵은 글꼴해도 좋아요. 그런데 더 굵은 글꼴이 좀더 눈에 띄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얇은 글꼴부터 시작해서 굵은 글꼴을 넣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넣어주는 게 훨씬 더 눈에 띄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래쪽에 들어가는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것부터 그릴 거냐면 삽입 도형을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원형 비어있음이라고 하는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쉬프트키 누른 채 삽입을 해 주실 거고요 자 일단 요거를 삽입한 뒤에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노란 점 있죠 이 노란 점을 왼쪽으로 살짝만 이동시켜서 조금만 넓혀줄게요 너무 좁으면 중간에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작아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긴 이 절반을 잘라줄 겁니다 절반을 날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도형 사각형 도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쉬프트키 누른 채 정사각형 도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이렇게 겹쳐주는 거예요 딱 이렇게 중간에 맞춰서 딱 겹쳐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잘리게 될 건데 어떻게 자르냐 자 여기 있는 거두 개를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 줄 거예요 아, 이 도형 병합 기능은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 부터 있고요 2010 버전 이하에서는 사용하지 못해요 2010 버전은 쉐이프 기능이라고 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쉐이프 기능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해뒀기 때문에 더보기란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통합, 결합, 조각, 교차, 빼기 뭐 여러가지겠죠 자 빼기를 하면 이렇게 딱 오른쪽 상단에 절반이 없어졌네요 한 4분의 1이죠 자 이것을 활용해 줄 건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해주느냐 3개만 복사해 주겠습니다 자 하나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채 하나 더 복사 둘 마지막 한번더세개 복사를 했죠 이것을 이제 각도를 조절해 줄 거예요 쉬프트키 누른 채 각도를 아래쪽으로 하나 그리고 이것을 살짝 뭐좀 위쪽으로 하나 또 요것도 위쪽으로 하나 쉬프트키 누른 채 해주셔야지만 이 각도가 맞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겹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겹쳐 주셔야 되는데 되게 겹쳐지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더 확대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옮기실 때 Alt키를 누르고 움직여 주시면 이게 조금 더더 더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Alt키를 눌러서 조절해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Alt키를 눌러서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Alt 꼭 기억하세요 Alt에요 Alt Alt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겹쳐줬더니 이세 개의 도형이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이것을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 또 도형 병합이라는 걸 해줄 거예요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도형 서식, 도형 병합, 통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통합이 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색상을 한번 넣어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 여기 보시면은 뭐 그라데이션 채우기 있는데 저희 그라데이션 채우기 한번 해보죠. 어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런 색상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양 끝에 있는 색상만 넣어줄 거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중지점 두 개는 삭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삭제. 그양 끝에 색상을 저는 일단 기본 색상 중에서 초록색과 파란색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색 하나, 그리고 여기에 파란색 하나. 선택해 주시면 어이거만 봐도 색상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음, 여러분들 회사에 뭐 경영 이념을 표현하는 그런 아이콘들을 넣으시면 되는데 꼭 경영 이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자기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뭐세 가지를 표현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콘들을 다 삽입해 주실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응용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아이콘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파워포인트 최신 버전을 활용하시면 삽입 여기 아이콘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이 아이콘을 눌러서 아이콘을 내가 원하는 아이콘 하나하나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 아무거나 해볼게요 둘 그리고 마지막 셋 이렇게 해서 삽입 누르면 여기 아이콘 세 개를 뿅 하고 넣어 주실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 간편하죠 최신 버전이 이래서 좋은 거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난 최신 버전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이콘을 따로 다운로드 받으신 뒤에 삽입을 해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색상을 조금 너무 어두우니까 약간 회색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줬고요 자 이렇게 중간에 아이콘까지 들어간 형태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일단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마지막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갈 거냐면 설명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거예요 설명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도형인데요 삽입 도형을 눌러주시면 여기 아래쪽에 설명선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언제 써? 그런데 지금 쓰시면 됩니다 자, 설명선 여기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테두리가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즉 테두리가 없는 구분선이라고 하는 뜻인데 저는 이 선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활용해 볼게요 선택을 하셔서 일단 오른쪽으로 쭉 한번 그려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노란색 점이 세 가지가 보이죠 자 이것을 활용해서 꺾인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딱 연결되게끔 만들어 주실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실선의 색상을 일단 검정색 위주로 한번 해 줄게요 그리고 굵기도 한 2PT 자 그리고 여기 끝에 좀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좀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선의 종류를 이제 화살표 꼬리 유형이라고 하는데 자 꼬리 유형을 동그라미 형태로 바꿔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보,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느낌이 좋잖아요 그리고 채우기도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줬더니 딱 느낌이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글을 적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타임 그리고 글꼴도 꽤 굵은 글꼴로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전 강의에도 많이 많이 알려 드렸었는데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은 어떻다? 쉽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만들어 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 이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정렬을 가시면 여기 회전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좌우 대칭을 하시면 좌우 대칭으로 한 번에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은 뭐... PLE B... O -E. 뭐...필름 뭐 이렇게 적어봤어요 짜자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인포그래픽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만들어 보시면 하신가요? 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은 정말 쉬우니까 하나를 제대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안서라든지 보고서를 만들 때에도 많이 활용하셔도 좋으니까 많이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